아 훈련소 다녀와가지고 네. 6개월 길렀는데 이만큼 길른거야? 많이 길렀네 미용실들 돈 못먹고 살아 <웃음> 얼마나 길르셨습니까? 6개월 좀 안되게? 훈련소 다녀와서 아 훈련소 다녀와가지고 네. 6개월 길렀는데 이만큼 길른거야? 네. 많이 길렀네 미용실들 돈 못먹고 살아 <웃음> 일단은 머리는 이제 길르는거 포기했고 일단 깔끔하게 댄디하게 네.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것들 머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네. 약간 좀 깔끔하게 자르는 법 한번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도 한번 잘 배워보세요. 이게 튀어나오고 약간 뭐 반곱슬이긴 한데 반곱슬이긴 한데 이 부분이 좀 많이 거칠어요. 생머리처럼 끝 쪽이. 그래서 머리가 기르는 동안에 보통 이제 숫슬 많이 쳐놓으면 이렇게 거칠게 나오거든, 끝이. 오. 그래서 숱을 너무 많이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미용사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일단 수술 많이 안 치고 이게 머리가 좀 이렇게 짧게 쳐가지고 하얗게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자연스러우면서 좀 섹시하게 네. <웃음> 잘라 봅시다. 일단 위에 머리는 똑같아요. 위에 두꺼운 부위를 먼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살짝 걷어 내주세요. 이렇게 먼저 한번 위를 에 한번 살짝 걷어 내주세요. 그러면 위쪽의 부분이 살짝 감춰지게 죽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밑에 부분도 한번더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한번 잘라 주시고 그냥 잘라 주세요. 위에를 붙이지 마시고 그냥 위로 들어서 이렇게 90도로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그래서 위, 아래, 아래, 아래. 우리 손님이 부, 분명 이제 투블럭이나 이런 걸 치면 당연히 빨리 길순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아직은 짧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만약에 윗부분을 다 자라지도 않은 머리를 투블럭을 친다 그러면 머리가 틱 튀어나와가지고, 길르기도 힘들고, 손질하기 힘들고.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먼저 위에부터 다 길른다는 생각을 갖고, 옆 라인하고 뒷 라인은 약간 자연스럽게, 댄디하게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좀 맞춰봤어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 그래서 위에를 또한번 잘라드릴게요. 이렇게 중간에.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빠르면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고 전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살 이렇게 튀겨서 한번 해주시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또 위에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위로 이렇게 아래로 위에 아래 잘라 주시고 이거를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자를 거예요 위에 자르고 아래 자르고 위에 자르고 아래 자르고 이런식으로 그러면 벌써 이렇게만 잘라도 위쪽이 좀 자연스럽게 좀 나왔죠 거친 부분 없고 깔끔하게 그죠 이렇게 잘라 주시고 밑에 구렛나루 부분들이 너무 이제 두껍고 이렇게 길이가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는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위에 머리를 이렇게 잘랐더니 구렛나루가 이렇게 남았어요 자 6개월 치죠 네. <웃음> 6개월치 많이 길렀어 네. 보통 한 3, 4cm가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귀를 살짝 이렇게 뒤로 밀어 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쪽 선도 마찬가지 앞으로 빼주시고 뺀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고 살짝 이게 한 80도에서 그 정도 될 거예요 80도 정도에서 70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90도라 그러면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라인을 살짝 이렇게 클리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에 나온 부분도 살짝 정리해 주시면 일단 요 라인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 살살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렛나루 부분도 살짝 이제 자르는 걸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렛나루를 내려서 블랙형은 약간 좀 이렇게 뾰족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어, 젊은 분들은 또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앞으로 내려서, 이렇게 앞으로 내려서 살짝 이렇게 살짝 긁어도 되고, 이렇게 라인도 빼도 되고. 자, 이렇게. 그럼 어렵지 않게 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리가 안 된다 싶을 땐한번더 밑에랑 위랑 같이 밑에 가이드란을 잡아 가지고 위로 살짝 올려서 밑에 짧은 부분과 윗부분의 어떤 차이를 살짝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살살 힘을 너무 많이 주푹 들어가서 빵꾸가날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손님한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발 어떤 그 가발을 그쪽에 다가 연습을 하세요 괜히 먼저 손님한테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옆머리 라인은 아주 괜찮게 끝났죠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요거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옆머리 요런 식으로 위에 다 치셔서 훨씬 더 깔끔하게 됐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잘라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랬던 머리에요. 지금. 이랬던 머리가 이렇게 바뀐 거죠. 깔끔하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손님 입장에서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머리 자르는 부분에 어떤 위로 살짝 댄디하게 자르는 그 부분을 어, 오늘 좀 한번 배워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옆머리에 좀 이렇게 상처 있는 분들 가려주면서 잘라주는 그런 어떤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또시청 많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초보 명사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